우리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예비창업자 정원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생각해서 창업을 시작하려 해도 정말 막막하죠. 사업을 몇번 해본 경우면 괜찮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기업의 설립에 어떤 절차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니까요. 사업체를 설립하는 절차를 미리 알고 각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영위는 사업체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업의 시작은 곧 사업체의 시작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사업체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각 사업체에 요구되는 설립 절차가 무엇인지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P&K의 n 임지웅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기업입니다.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사업의 영위가 가능합니다. 설립 운영에 특별한 규제나 제한이 없는 것이죠. 다만, 특정한 업종의 경우, 예를 들어 청소년 게임 제공업, 대부업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운영하고자 하는 업종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먼저 살피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실 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서 관련 서류의 경우 상황별로 각각 첨부해야 할 서류가 다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며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지금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와 과세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등의 경우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법인기업의 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법인기업의 정의에서 우리 상법은 회사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등 초창기 창업 에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발기 설립의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발기인 구성입니다. 발기인이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발기인은 별도의 작용 요건이나 인원수 등의 제한이 없으므로 1인 주식회사도 설립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정관의 작성입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서 발기인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여기서 정관은 회사 운영에 있어 헌법과도 같은 기본적 규칙을 말합니다. 상법은 정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사항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절대적 기재 사항으로는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한 주의 금액, 회사에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총 8가지입니다. 이러한 정관은 각 발기인이 정관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가 요구되기에 최초 작성 시에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주식의 인수입니다. 발기인은 발기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주식 인수증을 작성해야 합니다. 네 번째, 출자의 이행입니다. 주식을 인수한 발기인은 지체 없이 그인수가에게 전액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임원의 선임입니다. 출자가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는 원칙적으로 세명 이상이어야 하지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한명 또는 두 명으로 할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설립 경과의 조사 및 보고입니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에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했는지를 조사해서 발기인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 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 당사자인 자는 조사 및 보고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사와 감사 전원이 조사 보고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 보고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1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이 전혀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을 별도로 선임하여 조사 보고자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등록 면허세 및 교육세 납부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를 하려면 출자금액, 즉 자본금의 1 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 면허세와 등록 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 인천, 의정부, 구리 등의 과밀 억제권역의 경우 세액에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대도시의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첨단 기술산업, 소프트웨어 사업 등의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중과세 예외를 적용합니다. 여덟 번째, 등기 신청입니다. 주식회사의 설립 등기는 설립 경과 조사 보고 후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요구되는 서류로는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 보고서, 잔고 증명서, 주주명부, 주식 발행 동의서, 주식 인수증, 등록 면허세 납부 영수증 등이 있습니다. 등기 신청은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공동 창업과 1인 창업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창업가입니다. 창업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이사가 1인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100% 자본을 가진 주주가 이사를 겸임하는 1인 주식회사도 법상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립 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중에 조사보고가 있다고 하는데 조사보고에 있어 발기인 등은 조사보고자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일단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건 맞습니다. 어, 조사보고는 어, 상법상의 법인 설립 절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런데 우리 상법은 발기인이었던 자 등은 조사보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어, 법상으로는 1인 주식회사를 세울 수 있지만 신문상으로는 보통 어, 이사나 감사의 별도의 임원을 두어서 발기인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와 감사를 별도로 두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정말 1인 주식회사를 세우고 싶으시다면 어, 별도로 공증인에게 조사보고를 맡기셔서 조사보고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공증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여쭈어보고 싶은 점은 공동 창업을 할 경우에 지분율에 관한 점입니다. 아무래도 지분율을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민감한 사안일 텐데 어떻게 공동 창업자와 저 사이의 지분율을 정해야 할까요? 네. 어, 이런 지분율은 회사의 운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지분율에 어떤 정답이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어떤 지분율이라는 것은 공동창업자들 사이에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상법은 지분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거나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분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분율을 정할 때는 회사 설립 초기 당시의 상황만을 놓고 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우리 회사의 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창업을 어떤 시점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업체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특징과 설립 절차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것이 사업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정의 및 차이점, 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정리입니다. 개인기업 및 법인기업 설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